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외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니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희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 아니고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왔어요 생각보다 어질러져 있어서 <웃음>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일상공이요 일상공 지금 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딱 얹어놓고 생각이 났어요 일단 피부에 발라주시고요 아, 이거 어떻게 들고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여기서 볼일을 다 보겠습니다 머리를 말려야 돼요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뽑아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됐다 머리를 살짝 무기를 일단 말려주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밖에 보니까 보이시나?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안 말려서, 딱 저는 끊어서 나, 끊어서 말린답니다. 머리가 열기 받아가지고 탈까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요오이오게 시간 남은 김에, 이거 뭐라 하죠? 티? 네, 삼다 꿀베 티라고 하네요. 이거 마시려고요. 타올게요.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50ml라는데. 그, 눈금이 없어서. 감으로. 맞추고 왔어요 냄새가 진짜 달다 이거 냄새가 진짜 달아요 여러분 아무튼 2분 뒤에 먹겠습니다 2분을 기다리래요 150ml에 90도 물에 2분 이분 2분. 지금 얼마 됐죠? 대충 세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일단 된것 같아요 이게 뿌리만 저는 뿌리만 말리는 스타일이라서 머리 좀 잘라야겠네요 여러분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뒷머리도 좀 자르고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우러나오네 보이시나요? 맛있을 것 같아 차가 되게 그러잖아요 심신안정에 좋다고 하잖아요 심신안정 타임 갖겠습니다 좀더 말릴까? 이게 안 좋대요 안 말리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분 지나지 않았을까? 오늘 사실 노래를 부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이번에 부르는 노래가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노래라서 그러려면 부르는 제가 먼저 편안해져야 돼요 전 일단 편안해지겠습니다 밤새 네가 지켜줄 거야 뜨거울 것 같아 냄새랑은 좀 맛이 다르네요 냄새는 진짜 달아요 냄새가 진짜 달아요 붓기도 뺄겸차 마시면 붓기 빠지지 않나? 아닌가?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좀 비활동기라 심심할까 봐 이렇게 찍는 건데 <웃음>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뭔 차라 했지? 꿀베라 했나? 냄새는 진짜 배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냄새는 배 냄새가 나네요 근데 맛은 <웃음> 맛은 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어제 앨런이 형 생일이었는데 앨런이 형 생일 케이크 사러 뭐 사줄까 하다가 좀 러니 형이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자 해서 막수송 끝에 찾아가서 사왔어요 네,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갔거든요 발이 다 까졌어요 양말을 안 신고 갔어요 어리석었죠? <웃음> 가까운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있더라고요 발이 아파요 그래서 자 다음에 또안걸면 되니까 진짜 맛있대요 그 치즈 어쩌고 저쩌고 사긴 했는데 성민이가 진짜 맛있다고 그랬어요 성민이가 이거 사다 주면 진짜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샀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박싱 할 겁니다 제가 그... 얼려먹는 초코 과자를 샀거든요. 기대되는 순간. 응? 어? 내거 아닌가? 아닌데? 아 이거 그거네 아니 작년 생일에 작년 생일에 친구가 생일선물로 줬던 건데 야 이제 열었네요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잘 어울리나요? 아 잘못까지 왔나 보다 아 이런 아 이거네 아... 이거네요 여러분. 헷갈렸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이거봐봐이거좀더 크긴 하요이아이런 고맙다 친구야 잘 쓸게 작년에 받아 놓고 안열어놨나요요이거예그 이거예요. 이거예이 있을까? 이거자요이거든요여거분 모자 진짜 잘 안쓰는데 그 모자쓰고 언박싱하겠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보고 있니? 모자 진짜 안 어울린다 어떻게 써야 이쁘게 쓸까? 이정도만 쓸게요 <웃음> 알려먹는 척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애타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초 이거 있으니까, VIP 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왔으니까? 오늘 왔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오늘 하가려고 하는데, 이따가 집에 와서 해야겠네요.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좀 바뀐 것 같다, 근데. 원래 캐릭터가 곰들이었나? 곰들이었나? 잘 놔두고, 저는 차를 마저 마시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거라 오늘 옷도 뭐 입을지 정해야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뭐 입을지 보자 보자 오, 오. 이거 말고 또 다른거 또 있거든요 그거 오늘 먹어야겠다 아 드라이기 다 나오네 빼드릴게 끝맛에 배가 살짝 있네 끝맛에 진짜 살짝 아, 자본 다 먹으니까 옷부터 챙겨 놓고뭐 입지? 뭐 입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따뜻한 노래를 부르는 거라 니트. 나 근데 왜 이거 이런 거 일상 게임 키면은 왜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 하고 싶지? <웃음> 밸런스 게임해야 잠시만 기다려봐. 자 어디 보자. 밸런스 게임. 만요 기다려봐요 뭐야 뭐야 나 여기다 사진 옮긴 적 없는데 뭐야 옮긴 적 없는데 이때 교복 아부부됐다 어렸구나 어렸어 머리 진짜 짧았다 이때 춘천 갔을 때 완전 옛날 <웃음> 야 너무 그건데 너무 앤데 아닌가 거기네 자, 걸으려고 갔나봐요 엄청 걸을 때 많이 가거든요 내가 때우비 형한테 이 사진을 보냈던 것 같아 여기 <웃음> 뭐 무슨 아재 개그 해가지고 내가 보낸 것 같아 <웃음> 추억이네요 밸런스 게임 치면 나오겠죠 밸런스 게임 웃긴 밸런스 게임? 웃긴 밸런스 게임은 뭐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웃긴 밸런스 게임. 어, 오! 19살로 돌아가서 수능 다시 보기. 지금 이대로 살기. 어, 저는 지금 이대로 살기. 수능 그거였어. 너무 긴장됐어요. 겨울에 에어컨 틀기, 여름에 히터 틀기. 어... 아, 애매하다. 겨울에 에어컨 틀기 여름에 히터 틀면 은 싸움 나요 여러분 <웃음> 싸움 나요 지구상에서 나만 말하기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듣기 그러니까 첫번째게 나 혼자 떠드는 거고 두번째게 내가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잖아 그러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럼 진짜 슬플 것 같아 근데 말을 걸어도 못 듣는 거니까 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몸으로 말해요 막 저는 그러면 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을 못 걸어도 못 듣기 응. 나만 말하는 건 너무 외롭잖아 둘다 외롭긴 한데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뒤에, 케찹 찍어 먹기. 이야. 특이하네. 아. 감자튀김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굳이 먹을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간장에 찍어 먹을래요. 감자튀김. <웃음> 계절이 여름만 있는 경우, 계절이 겨울만 있는 경우. 야, 이거는 제가 추위를 진짜 잘 타지만, 지금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요 더워서 그러니까 저는 겨울로 하겠습니다 어, 피부가 텄어요 여러분 햇빛이 세져가지고 네 텄어요 아팠어요 저는 여름 별로입니다 겨울 겨울 햇빛을 봐서 텄어요 햇빛을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피곤하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어. 저 근데 배고픈 거 생각보다 잘 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참지는 않는데 생각보단 잘 참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아닌가? 아닌가?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하겠습니다. 짬뽕 짜장면 전 짜장면 찍먹 부먹 찍먹 아 근데 저는 관대합니다. 관대한 편다 먹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으려면 왜 먹지? 아, 그니까 제가 아메리카노를 사실 안 먹어요. 안 먹어서 그게 잘안 되네. 근데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않나? 저는 아로 하겠습니다. 초콜릿 젤리. 제가 젤리는 먹으면은 한 조각에 한 5분은 먹어야 돼요. 씹어 못 먹어요. 아까워서 막 녹여 먹는데 그게 습관돼서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려서 안 먹는다. 단 거를 근데 요새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단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변했어요 저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 안 먹기 난 탄산 안 먹을래요 라면은 그거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대명사 저는 탄산 안 먹겠습니다 라면 먹을래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할게 없다 좀 심심해요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가기 전까지 양치하고 옷 고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양치 진짜 오라하는데 음, 놀라실 겁니다. 사랑해. 옷 입어야죠 옷 입어야죠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기다려봐 잠깐 이걸 없, 입은 적 없는 것 같아서 이뻐서 입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 부르고 오겠습니다 진짜 안녕 안녕